안녕하세요 동력자 여러분 김태원입니다 11월이 되면서 영국은 마을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2년간 크리스마스를 어렵게 보낸 이유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이른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합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셨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며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생산적인 한 달을 보냈습니다. DTS 준비에 완전히 집중하며 홍보 및 여러 교회와 사역자들과의 미팅 안에서 서로 서포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등록을 완료한 학생들은 총 4명이며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도록 마지막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 인원이 부족할 경우 타이트한 재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홍보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서 서유럽 DTS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워크샵이 2년 만에 저희 베이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워크샵이라 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여러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퀄리티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역시 예배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코벤트리에 있는 모자이크 호흡센터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차량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예배이며 오전에는 푸드뱅크로 난민들을 섬기며 이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안에서 한 팀으로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섬기는 이 교회처럼 주일에 섬기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컨 교회로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과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며 저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수 있어서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빅평교회도 지역사회에 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DTS에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BTS 준비를 하는 동안 스태프팀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예배 사역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비컨교회와 모자이크 교회를 통해 주변 이웃들과 그 도시가 소망과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이 재정으로 인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